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뽀 레드 레드 레드 레드 하세요 세요 아니요 하세요 세요 아니요 하세세 안녕하세요 네네 So good, so good. Daddy, hello, I'm so good. Great content. How do you see how many viewers? 안녕하 l o I'm so good. Like this, two m o h e e a s i g h I said I cannot do it. Wait, wait, wait. o u t it in there. Hello, I'm so good. No, no. Hello, I'm so good. o I'm so good. 안녕 하세요 怕的地阿姨要的还不如哈要还不不到你你要要还不如你你要还不如你你要还不如你你要还不如你你要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요 哎孙子安妮哈 a n n y o h a s a y o padadigi It's t h w e s w o r So if I say a n e o h a s e y o p a n d You s a y a a n n e o h a s e y o p a a d i g i You wanna do a n e o h a s e y o p a d g Just t h e a n y e o h a s e y o p a d g